지혜로운 인생이란 삶의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일수록 가슴에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었다면 더더욱 내면의 울림을 존중하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울림을 듣고 그 소리를 믿어라. 주위 사람들이 다투어 충고하거나 조언한다 해도 결정 짓는 것은 자신임을 잊지 마라. 살면서 수많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 조언들이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충고와 조언은 충실하게 받아들이되 귀에 매달리지 마라 자신의 판단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라 가슴속 깊이 우러나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더 성숙해질 것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환영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온화한 태도 인자한 성품처럼 거절도 합당한 처사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도 없다 상대가 잘못된 부탁을 해온다면 부드러운 자세로 거절하라 거절하려거든 저녁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를 상대가 느끼도록 하라. 자신이 잘못된 부탁을 하고 있다고 일깨워주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라도 결코 나쁜 감정을 품지 않는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곤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하기만 할뿐 능력을 다하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공경에 처했는지 항변할 줄도 모른다. 물에 빠져도 스스로 헤엄쳐 묻트러 나오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오기만 기다릴 뿐이다. 세상은 냉혹하고 냉정하다 자신은 스스로 지켜라 그러면 먼저 지혜로 스스로를 무장하라 결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머물지 마라 20대는 욕망이 지칠 줄 모르고 30대는 경제적인 풍요를 쫓고 40대는 분별력이 삶을 지배하며 50대는 그간의 경험으로 세상을 건넌다. 사는 법은 어느 누구나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풍요로움은 같을 수 없다. 늙게는 어느 누구나 쉬어 보여도, 넉넉한 마음을 품고, 깊이 생각하고, 따르고 싶은 취향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침에 뿌린 씨앗은 주인의 고마움을 품고 잠이 든다 농부들은 아침마다 기쁨에 찬 노동을 대지에 선사에 왔다 기쁨에 찬 노동이야말로 성공의 씨앗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굳은 날씨에도 기쁨에 넘쳐 일했다 앞에 보이는 길이 가시밭이라도 가야할 길이라면 유쾌하게 건너는 것이 현명하다 할수 없는 일이라면 즐기는 편이 낫다.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기쁨에 물들수록 환희에 찬 일상을 누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더 큰 나눔으로 돌아온다. 현명한 친구의 이해를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현명한 친구는 인생의 무게를 덜어줄 방법을 알고 있다 반면에 어리석은 친구는 인생의 무게를 더하는 방법만 알 뿐이다 하지만 현명한 친구와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를 지나치게 칭찬해서도 안되며 그의 현명함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대화를 나눌 때는 핵심을 피하지 마라. 핵심을 흐리는 대화는 진실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대화를 할때 핵심을 피해 빙빙 돌리며 주변적인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뒤로 한채새 길로 가는 것과 같다 본질을 바로 보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라 논쟁이 벌어질지라도 마음을 열고 진실로 대하라 진실의 힘만이 대화를 푸는 실마리다 마음이 드넓은 사람은 성자의 빛으로 가득해진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찬란한 세계를 맞이한다 그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지혜롭고 덕이 있다 그는 용기 있고 잘못을 반성할 줄 알며 정직하고 진실되다 그리고 그는 행복에 감사할 줄 안다 이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고 이들 덕목이 서로를 비춰줄 때 진실로 그는 더욱 빛난다 이들 덕목이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게 하라 그 속에서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강인한 정신을 갈고 닦아라. 어떤 일을 하다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주눅들지 마라. 오히려 당당해져라 실수한 뒤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하는 일마다 비굴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태도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한다 실수한 자신을 따뜻하게 오르만지고 실수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넘어설 때더 당당해질 것이다 그런 시간을 거쳐 인정받는 때가 온다면 그때 얻는 권위 또한 매우 당당할 것이다 지혜로움은 인격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양 거들먹거리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숨기려는 짓일 뿐이다 반면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지식에 욕심 부릴수록 비참해진다 욕심 불야할 것은 지혜다 지식은 그릇을 채우는 음식과 같다 그릇이 작으면 넘칠 수밖에 없고 넘친 것은 버릴 수밖에 없다 지식을 버담기 전에 자신의 그릇을 더 크고 넓게 하라 지혜롭지 못하면 그릇은 넓어지지 않고 그나마 알고 있는 지식도 제대로 담을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격정에 휩싸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만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면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고 마음만 앞서고 만다. 끓어오르는 피는 불길처럼 번져 이성적인 능력을 마비시킨다. 한순간의 격정으로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격정에 휩싸였다면 그 즉시 물러나라. 게으른 사람들의 문에는 늘 가난이 기다리고 있다 부지런함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누가 얼마나 더 부지런한가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한가름나기도 한다 수도자는 새벽 기도로 아침을 깨운다 부지런한 농부는 새벽에 농기구를 닦고 목동은 피리소리로 양들을 깨우며 양들은 울음소리로 초원의 아침을 열어준다 부지런함은 진주보다 고귀하다 고대 왕들은 믿을 수 있는 신하를 가늠할 때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가에 주목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대라도 부지런한 사람은 늘 좋은 평가를 받는다 지나치게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과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절도 있는 사람과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과 사귀어라. 대조적인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그들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도 조화를 이룬다.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전에는 몰랐던 진실과 가능성을 발견하리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을 살아라 내가 사는 까닭은 사랑 때문임을 깨달라라 연인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라 연인이 곁에 없더라도 연인을 의심하지도 마라. 사랑한다면 하늘은 의심해도 연인은 의심하지 마라. 사랑은 믿음과 진실로서 이루어진다. 의심하는 순간, 사랑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길을 밝혀줄 것이다.